네, 차는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동 t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고속도로나 한적한 시간대 시내 도로에서는 과속을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다가도 과속 단속 카메라 바로 직전에서는 감속을 했다가 다시 과속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또 일부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 직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 중간을 달리는 등 별별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새로운 과속 단속 방식인 레이더를 이용한 과속 단속 카메라를 3, 4년 전부터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속 단속 방식이 최근에 바뀐 것처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고 그나마도 레이더 방식이 아닌 레이저 방식으로 잘못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사실인양 같은 내용의 영상들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경찰에도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뀐 과속 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식이 레이저 방식이냐 레이더 방식이냐인 거야 한 영상에서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식이 레이저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4차로 검색이 가능하고 단속 가능 거리가 1200m나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는 이제 단속이 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먼저 과속 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식은 크게 루프 검지기 방식,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 루프 검... 검지기 방식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둥 구조물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 앞쪽에 루프로 된 자기장 감지 센서를 두 군데 매설해서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지. 그런데 이 방식이 단점이 많아. 일단 루프 검지기를 매설하려면 도로를 파내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엔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또 4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30km 설정 지역은 단속이 어렵다는 거야. 다음 레이저 방식은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하고 레이저가 반사되는 것을 측정해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게 되면 과속으로 적발이 되는 방식이야 장점은 전 차선의 단속이 가능하고 측정거리가 무려 1000m 이상이나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단점도 있어 날씨나 기후 즉 눈, 비, 안개, 먼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야간에는 검지율이 크게 저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레이저 방식은 지상 4.5m 높이의 고정식 과속 차량 검지 시스템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한계점이 있어서 고정식 과속단속 시스템으로는 활용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시스템 시스템은 도로 현장 1.2m 높이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시스템에만 이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레이더 방식인 거야. 경찰청에서 2018년부터 레이더 방식을 적용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0여 군데 설치해 1 5 운영을 했고 단속 건수도 루프 검지기 방식에 비해 6.4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야. 2020년대로 넘어와서는 루프 검지기 방식의 설치는 거의 중단이 되고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고 있는 단속 방식이 레이더 방식 방식이었던 것을 레이저 방식으로 잘못 소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 레이더 방식은 다차선 도로에 방사파를 내보내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를 수신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고 전 차로와 갓길까지도 단속이 가능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저속지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날씨나 기후의 영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 이 레이더 방식의 성과는 경찰청 유형별 단속현황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최근 한 해만 해도 130만 건 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고속도로에 남행 순찰차의 과속 단속 장비 역시 레이더를 활용한 것이고 이제는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에도 레이저와 레이더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근에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 레이저 방식이 아닌 레이더 방식이고 레이저 방식은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 고정식 과속 단속 시스템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과속단속 카메라가 존재하고 더욱 발전되는 이유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뀐 과속단속 카메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무리한 속도는 나는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